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어, 오늘은 999회 복귀 방송을 하겠습니다. 어, 지난 일주일 동안 올려드린 방송은 이랬죠.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올려드렸고요. 어 일요일 날은 대분류 특이 패턴을 올려드렸습니다. 어, 월요일 날은 로또용지 분석, 화요일 날은 관심그룹, 수요일 날은 어, 관심그룹 두 번째, 어, 목요일 날은 필출 삼수 금요일 날은 필출 끝수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일주일 동안 올려드린 자료들을 어,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99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1그룹에서는 2월수로 18이 나왔고요. 2우수에서는 어, 1번하고 어, 14번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그룹에서는 어, 이중복에서 28 나왔고요. 또 보너스 볼34 나오고요. 기타에서 어, 3번, 또 9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3그룹은 전멸을 했습니다. 다섯 수였는데요. 이게 숫자가 작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안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닌데 어, 지난주는 이하 같은 숫자, 숫자가 적은 데다가 또 전멸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일요일날 올려드린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 특이 패턴 두 그룹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유사했죠. 이두 그룹이요. 근데 이두 그룹이 어, 앞에 거 10, 아, 3번하고 28번이 나왔고요. 어, 두 번째 거는 28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이번주에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출을 하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어, 8연속에서 조기의 전, 어, 상황이 종료됐네요. 어,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수가, 대상수가 4수가 네 되면, 어, 그래도 한 10, 12, 13 연속은 이어가는데, 어, 조기의 전멸을 했, 어, 저,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다음은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요. 이거는 두 그룹이 모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왼쪽 거는 14가 나왔죠. 오른쪽 거는 14하고 보너스 볼34 이렇게 출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모두 흐름을 이어갔어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이제 올릴 건데요.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요일날 올려드린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7 좌측 대각선에서 7과 13을 제외하고 19, 25, 31, 37, 43. 이게 1에서부터 현재까지 6연멸이 딱한번 있었고 현재 7연멸 중이라서 신기록이죠. 그래서 이거 필출할 거라고 봤는데 이게 또 전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1에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없었고 현재 6연멸 중이라서 여기도 출할 시기가 임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두 그룹이 모두 다 전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때도 이게 2연멸 중이라서, 어, 3연멸이,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 3번 밖에 없었기 때문에 필출할 거라고 봤는데, 아 고작 보너스 볼 하나 내줬어요. 그래서 롯데 용지 분석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 1 0도또 여기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번, 이번 회차는 이 여기가 필출할 거라고 봐지는데, 무르죠 아, 로또는 늘 신기록을 계속 써가기 때문에 그래도 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아, 이것도 두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요. 아, 이한 그룹은 첫 번째 거는 1과 2 세로 라인이죠. 이게 아, 현재 1연별 중이고 1에서부터 현재까지 이게 동시에 전멸하는 것, 순이연멸이딱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필출이라고 봤는데요. 아, 여기서는 1하고 어, 9가 나왔습니다. 또두 번째는 불치면서불치면서는출현미도가 불치변수.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건 뭐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어, 1번하고 어, 3번이 출했습니다. 자 여기 공통수를 좀 살펴보시라고 그는데 공통수에서는 1 하나가 나왔네요. 다음은 로, 로또 용지 분석 세 번째, 여기는 장기 연속술이라서 어, 전멸 가능성이 보인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 전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올려드린 건데요. 어, 여긴 다행히 어, 전멸을 했습니다. <웃음> 다음은 로또 용지음설네번째 여기는 특이 패턴이죠 여기는 두번 나오면 한번 전멸하고 또두번 나오면 한번 전멸하고 당당퐁 당당퐁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견속이죠 그래서 여기는 당당퐁으로 오니까 이 3박자를 어, 주기로 맞춰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견속이면3618 18주를 이어온 거거든요 이게 당당퐁으로 이어가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황이 종료될 시가 기 임박한 것 같아서 어, 여기 더군다나 숫자가 다섯 순나 돼서 이건 추출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여기서는 어, 다행히 어, 다행도 아니네요 뭐 보너스 불이 나왔으니까요 보너스 불34 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황이 종료됐어요 다음은 어, 화요일날 올려드린 관심 그룹입니다. 어, 여기는 두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어, 첫 번째 그룹은 전멸을 했고요. 어, 두 번째 그룹에서는 보너스 볼 40, 아, 34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수요일에 올려드린 관심 그룹 두 번째인데요. 여기도 두 그룹을 올려드렸었죠. 어, 첫 번째 그룹에서는 3번, 14번, 8번, 이렇게 3개나 나왔네요. 쏟아져 나왔죠? 어, 두 번째 그룹은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그룹 중에서 한 그룹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왔네요. 이 별난 카페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두 번째 그룹에서 39를 상당히 좋게 봤는데요. 어, 전멸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아는 콜드수 올려드렸었죠. 콜드수가 지금 현재 2연멸 중이라서 어, 필출로 보고 올려드렸는데요. 콜드수에서는 어, 34가 보너스 불로 나왔고요. 어, 9번이 실당번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목요일날 올려드린 필출 3수죠. 어, 14, 30, 33 어, 이걸 올려드렸는데요. 어, 여기서는 14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요일 밤에 올린 관심 그룹에서 뽑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방금 앞에서 보셨듯이 3, 14, 18 세수나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서 14를 제가 뽑아갔습니다. 또 목요일날 아욱한 분석 19 주변수에서 필출이라고 봤는데요. 여기서는 14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금요일날 끝수 분석을 올려드렸었죠. 끝수 분석에서는 6끝수를 올려드렸는데요. 6끝수가 전멸을 했습니다. 이별난카페가 필터를 해봤더니 5급스가 전멸을 해서 그래서 5, 6구스 중에서 필출로 보고 5급스가 전멸이나 6구스는 필출할 거라고 봤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6번하고 36번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별랑카페도 6번은 몇 개는 가져갔거든요. 이 전멸을 했네요. 5, 6구스가 전멸을 했어요. 다음은 필출 삼스크럽 복귀입니다. 로또 헌터 사이트죠. 여기는 해가뜨고님하고 라인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지난주에 자료를 올렸는데요. 먼저 해가뜨고님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해가뜨고님은 1, 10일, 20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여기서는 1번이 출했습니다. 다음은 어, 라인님 자료 복귀입니다 라인님께서는 어, 여기는 10, 27, 35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어, 이게 전멸했습니다. 어, 라인님께서 여기 이렇게 어, 이런 말씀도 써주셨어요. 패턴이 틀어진 건지 당번이 당번들이 2주째 이상하게 나 아, 이상하게 나온 건지. 2주째 무출이 되었네요. 이렇게 말씀, 이런, 어, 아, 어, 아, 지금, 가깝한가깝하신다는 갑갑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답답해 하시는 말씀을 올리셨는데, 어, 지금 3주 차전매를 했습니다. 라이임 자료가 상당히 적중률이 높았는데, 이렇게, 어, 지금 3주 연속 지전매를 하고 있어요. 로또 하시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어, 아주, 어, 갑자기 좀, 아주 이상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어, 전멸 전멸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러다가 또 이제 한번 흐름이 다시 제자로 리 돌아오면 연속적으로 또 적중을 하죠. 그래서 라인님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어 그럴 때가 로또 로또가 뭐 매주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 로또를 상당히 어그 뭐냐면 고수라고 하는 분들도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인님 자리가 상당히 적중률이 높았었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또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별랑 카페, 즉, 헌터가 올린 자료입니다. 어, 목요일날 두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일반 분석실하고, 어, 로또, 헌터 연구실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어, 일반 분석실에는, 어, 새로 오라인, 오라인이, 어, 여기가 이번엔 꼭필수할 거라고 보고, 여기서 뽑았어요. 그랬더니, 오라인 자체가 또 전멸을 해버렸죠. 그래서, 어,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 전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회기자료에서 제가 뽑았어요. 회기자료 원본이 28, 20, 28, 36, 41, 43, 44였는데요. 여기서 18, 41, 43을 뽑아갔습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서는 18번이 나왔고요. 원본에서는 18하고 어, 28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금요일 날 밤, 금요일 날 밤에, 어, 그 고정 한 수를 올려드렸죠. 고정 한 수를 올려는데요 14를 가져갔습니다. 어, 유튜브에 올린 필출 세 수에서 뽑아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14가 나왔습니다. 고정수 한 수가 다행히 나왔네요. 어, 다음은, 이번 주에 별난 카페도 또 만원어치를 샀습니다. 어, 지난주는 바빠가지고 못 샀고, 한 주를요. 거의 뭐 이렇게 못 사는데,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마침, 어, 시간이 돼가지고 어, 두 장을 샀어요. 어,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1번이, 어, 어,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1번을요. 그 다음에, 9번 9번도 이렇게 가져갔죠 그 다음에 14번 14번도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18번도 이렇게 가져갔어요 이렇게 5등이 세 개가 나왔네요 오등이요. 오등은 잘 나오죠. 뭐 제가 아예 그그 그 유튜브 표지에다가도 오등은 정말 쉽다라고 이렇게 써, 써 놓고 있는데 지금 건방진 것 같아도 건방진 말씀이 있기는 는데 여하튼 이 별나라 카페는 에 로또를 구매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구매를 거의 못해서 그렇지 하면는삼 해는 그래도 오 등은 어, 고찰합니다. 5등, 5등, 4등은 고찰해요. 1, 2, 3등이 이제 어려운 거죠. 자, 여기까지로 어, 999의 복귀를 마치겠습니다.